우리 이름은 대부분 한글인 동시에 한자로도 지어서 뜻을 담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자를 쓰는 게 좋은가 하는 고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서예를 하면서 이름과 호를 짓는 것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명수에서 받은 이름들은 대략 보면 티가 납니다. 장명수의 95%는 수리장명법에 근거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수리 장명표가 아주 흔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름의 획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가 1, 3, 5 등의 홀수면 기란 이름이고 짝수거나 특히 9나 0으로 끝나면 대, 흉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이 수리 장명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명법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론이라는 거 아시나요? 굳이 근거를 찾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장명가 구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성명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제는 그 원리로 우리 민족에게 창시개명을 하도록 강제했죠.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그 창시개명의 원리에 따라서 자식과 손주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건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장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바른 이름을 짓는 원리란 무엇이 있을까요? 동양학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습니다. 음향은 한글에도 적용되며 그 장면법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가능해지고 개명을 할 경우에도 내게 부족한 에너지를 보강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지요. 오늘은 그 디테일한 방법까지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글로 먼저 좋은 이름을 지은 후에 한자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하게 한자는 뜻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쁘라고 미자 빛나고 오래 살라고 광수 이렇게 지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흔히 그런 이름은 노골적이어서 귀신이 질투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대놓고 의미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뜻이 살며시 내포되어 있는 쪽이 훨씬 수준 높은 이름이긴 합니다. 가령 만해, 백범, 월탄, 호암 이런 아호들은 기가 막힌 비유와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렇게 중후한 아오는 일반 사람들이 짓기에는 좀 벅찬 일이었기에 마을에서 학식이 깊은 사람이나 스승님에게 부여받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자 조합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자 모양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의 구조는 좌우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상하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며 한 몸통인 경우도 있겠죠. 백범의 경우가 각기 한 몸통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아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령 누가 아호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면 어떨까요? 일단 둘다 좌우형의 조합이기 때문에 치우침이 있고 보기에도 조화롭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만약 성이 심실하면 성명에 전부 물수변이 들어가면서 거의 물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나 뜻에 치우침이 있는 이름은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호암이라는 호는 어떨까요? 한쪽은 좌우, 한쪽은 상하로 이루어져서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러면서 뜻도 겹치지 않네요. 이런 이름이나 아호는 일단 70점 이상 맞고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서예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분이죠? 추사 김정희 선생의 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사는 가을서리와 같이 엄정한 금서각자라는 의미로 스스로 붙인 호라는데요. 역시 깊은 수준이 느껴집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를 이렇게 썼다면 역시 좌우격 좌우격이 되어 분리되는 의미가 강해지니 별로였을 겁니다. 이번엔 대원군 이하응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상하로 배치된 한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 뜻도 매우 좋고 운치도 있지만 에너지 흐름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리 좋은 이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글로 보아도 전부 이응이 들어가죠? 기왕 짓는다면 이런 식의 이름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자를 선택할 시에는 반드시 종합적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름이나 호에 여름하자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자는 이름을 쓸 때에는 더운 여름보다는 주로 크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영꽃 하자의 경우 물론 영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는 무게를 짊어진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이런 한자를 넣어 이름을 지을 경우 자칫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글자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내포를 모른 채 함부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름이나 호를 지을 때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불화, 칼도, 활궁, 수레거, 개견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나 칼, 활, 차 이런 요소가 이름에 들어가면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도영 이런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를 도 영화영 영화로움에 이른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뜻 같죠? 그런데 이름에 칼이 들어간 경우 이 사람이 펜싱선수라거나 요리사 또는 의사같이 칼을 쓰는 직업이라면 장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상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불화도 두 개나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어요 같은 이유로 빛날 희, 봉훈, 빛날혁과 같은 글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름에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과 불이 이름 속에 개매지는 것도 에너지끼리 상충함으로 좋을 수 없겠죠? 그 외에도 뜻이 너무 크거나 노골적인 바람이 담긴 한자, 비현실적인 한자 등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두운 음이나 동물의 뜻을 가진 한자도 쓰지 않아야겠죠. 의외로 뜻정이나 사랑의 자 같은 경우도 이름에 쓰는 것은 지양합니다. 정이나 사랑은 본래 끈끈한 것이어서 집착이나 결핍과도 직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넣어서 좋은 요소라는 것도 있을까요? 흔히 날일자는 밝은 의미라 좋고 사람인면은 사람간의 일이라 좋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의미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의 흐름이 다르고 각자에게 필요한 요소도 저마다 다를 테니까요. 자,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선 직접적으로 뜻이 드러난 것보다는 좋은 뜻이 살며시 내포된 것이 더 좋은 이름이고요. 한자를 배치할 때 상하, 좌우, 일체형 한자가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많으니 그 뜻을 두루 알고 써야 하며 피해야 할 한자들도 꽤 많았죠. 가급적이면 너무 날카로운 요소는 피해서 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받을 사람의 운명과 타고난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름은 계속 불리우다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에 이르른다 하여 이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길 바랍니다.